웹 개발할 때모바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기에 참 난감하죠 사파리의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해 보세요 자, 우선 아이폰과 맥북을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아이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사파리를 찾으세요 제일 하단에 고급을 선택합니다 웹 속성을 켜줍니다 이번에는 맥 화면입니다 사파리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하고요 제일 끝에 있는 고급 탭을 선택한 다음에 메뉴박대에서 개발자용 메뉴보기를 선택하면 개발자용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아이폰과 맥을 케이블로 연결하세요 그럼 이 목록에 아이폰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폰에서 열려있는 여러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디버깅 하고 싶은 사이트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에 대한 개발자 도구가 켜집니다